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친구가 요 생각할 시간을 갖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서운한 마음도 들 거고요. 불안한 심리가 되는 게 맞을 텐데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건그 사람과 같이 가보고 싶은 거라면요. 나와 그 사람의 연애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 요 남자친구에게 정말 잘해줬고요. 어쩌면 내가 더 많이 헌신한 게 확실하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부족함으로 그 사람을 대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관계에 어떤 충돌도 없었는데 단지 그 남자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혹은 뜬금없이 남자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요. 여자친구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우리 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그냥 알겠다고 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더 뭔가를 생각해보는 건 의미가 없는 걸 테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제대로 걸러야 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이요 내 입장에서는, 내 딴에는 요 정말 잘해준 것 같다는 라 그것이요 나만의 생각인 건지 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더 이상은 잘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판단인 건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라게 숙제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잘해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 남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은 미련을 갖지 않고 버리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거든요.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내 감정이 편안해지거나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흔히 생각하는 그럴 가치가 없는 그런 노력을 해볼 필요가 없는 남자인 경우가 아닌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요. 돌아보면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줬던 사람인데 어떤 대화의 충돌로 인해서 그 대화의 끝에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라는 말이 나왔다면요. 그 남자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제대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가끔 남자에게 투정도 부렸고요. 서운한 이야기를 했을 때그 남자가 내 입장에 좀 맞춰오려고 노력도 해보겠다고 했던 남자라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노력을 해줘서 어쩌면 우리 관계가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요. 지금 내 남자친구가 시간을 좀 가져보자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할수 있는 에너지가 다해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기 딴에는 어떤 답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을 거고요 대화마저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대화를 해보고 싶어도요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거나 공감해 줄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남자인 자기는요 여태 수많은 시간을 여자친구를 위해서 공감해 주려고 노력해 왔었는데 그런 순간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체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어쩌면 그 도화선이 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걸 거고요 그래서 그 숨겨놨던 감정들이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감정들이 그 순간에 터져 나왔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도 요또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남자의 성향이 요 평소에 차분하고 좀 침착한 사람이었다면 그 남자의 마음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고 라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경쾌하고 밝은 느낌의 남자 성향이었다면요 어쩌면 지금 그 남자는 요 화가 난 마음에 그런 말들을 던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홧김에가 아니고요 화난 감정에 들어서 솔직하게 지금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을 나한테 전달하고 있는 게 맞지 싶어요 화나거나 답답한 감정이 그런 말들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여자분들 마음속에는 요 시간을 갖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건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서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남자가 요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헤어질 것이 정말 확실했다면 굳이 헤어지자는 말 대신에 시간을 갖자는 말로 대신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건 인정하지만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고요 내 마음에 여전히 좋은 남자로 자리 잡고 있다면요. 나하고 헤어지려고 마음을 정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섣부른 판단을 하시는 게두 사람 사이에 무조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헤어질 마음도 아닌데 왜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걸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근데 이건 말그대로요 지금 헤어질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헤어질 수도 있고요. 헤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찌 됐든 헤어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이런 경우라면 헤어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까요?에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시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는요. 그리고 적어도 좋은 남자라면요. 자기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자기 감정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선 뭔가 더 이야기해봐야 결정이 날것 같지가 않고요 오히려 악화될 것이 확실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좀 멈춰보는 게 지금 이 순간 이 행동들보다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에서 그런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남자는 요 자기 감정에 대한 주체가 잘 안되거나 골치가 아파지면 그것을 일단 좀 비워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인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그 남자도 요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걸 좀 멈춰보고 싶은 거고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기보다 요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맞을 거고요 긍정보다는 부정 쪽에 가까운 상태인 건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겠죠 근데 그 남자가 말하는 힘들다는 것은 요 자기도 자꾸 잘해보려고 해왔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선 더 이상 희망적인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또 자기 입장을 어떻게 표명해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뒤로 밀어보고 싶은 마음이 그 남자 마음 속에는 가장 많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멈춰보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너와 대화를 하면 내 감정이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걸 나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시간을 갖자 라고 말하는 게꼭 이런 뜻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좋은 남자라고 해서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요 내가 지금 내 남자와 가보고 싶은 거라면요 그 남자와 원만한 관계로 가고 싶다라면요 적어도 그 남자를 요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부터가 일단 나한테 필요한 거라고요 여자인 내가 그 남자를 그렇게 믿어보는 마음으로 가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결론이라도 도출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사랑했던, 나를 많이 아껴줬던 그 남자가요. 지금 내 앞에서 시간을 좀 가져보자 라고 말을 했다면요. 그리고 나는 아직 그 남자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면요. 지금 내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그 남자는요. 이미 여자인 내가 판단을 하기에도요.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는 게 느껴져요.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사실을 직면하고 나니까 여자인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나한테 정 떨어진 건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건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해진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서 지쳐서 어떻게 될줄 모르는 그 남자에게 그 남자의 마음을 조금 진정을 시켜주거나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여자인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나쁜 뜻으로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건 아니지 나한테 마음이 식어서 그래? 그 시간을 갖자는 말은 무슨 뜻이야? 시간을 갖자면 언제까지 갖자는 거야? 조금 쉴 시간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면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야? 이런 질문들을 흔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지금 내 남자는 요 지금 어떤 생각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질문했던 것들을요. 그 사람도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생각하는 시간동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렵겠죠. 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요. 그 다음 질문이 예상이 직감적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말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자가 질문을 하는 순간에 남자는요. 자기 마음이 지금 무거워서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지금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여자가요 계속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구나 계속 자기 마음 편한 것들만 챙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인 내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에게 내 매력을 더 떨어뜨리거나 더 힘든 마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물론 여자인 나는요 그 사람을 잡고 싶고요.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싶고요. 그 사람하고 잘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거다라고 이해해 줄 수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 순간에 내 남자는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또 불편해지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에게 뭔가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봐요.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좋은 기억들을 회상시켜 주면 예전에 좋았던 순간들을 말해 주면 그 사람이 조금은 다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우리 그래도 좋지 않았냐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맞춰 가면서 가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맞춰 가다 보면 괜찮아진다라고요 근데 사실 그 순간에 그런 말을 들으면요 남자는 조금 더 지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자가 하는 그 말이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아님에도요 남자가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은요 남자인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내 여자는 정말로 전혀 모르는구나 라는 답답함을 추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내 남자가 정말 좋은 남자인데 자기 나름의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관계를 잠깐 쉬어가 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었다면요 그 남자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요 자기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을 내 여자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남자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나를 비난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요 이런 자기 자신을 조금 위로해 주고 안쓰럽게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요 지금 내 남자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갖자라고 말을 했다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자인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의 마음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겁이 많고요 불안한 게 커지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 하고 내 감정을 자꾸 상대방에게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대처를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다치지 않을 방법을 내가 덜 아플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나봐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내가 더 아파질 수 있는 대처가 된다는 거죠 잘못된 대처를 하다 보니까요 남자는 도움을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요 내 여자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괴롭게 만드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근데 또 여자인 나는요 그 남자의 그런 느낌들을 보고 있노라니 이 남자가 점점 나에게 차갑고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너무 아프고 힘든 마음이 되니까요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이제는 미련 없는 척 당당한 척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위로도 주지 못했고요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도 못해줬어요. 오히려 센 척을 하기는 했고요. 어디선가 분명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땐 당당하고 야무진 척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남자들이 후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 공식은요. 내가 진짜 잘해주고 호의호식하던 놈한테 써야 되는 거고요. 내 남자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에게는 그렇게 당당하게 써선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내 소중한 남자를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니까 이성을 잃고요 안 좋은 남자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그 남자를 대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후에 나중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걸 다시 만회해보기 위해서 더 힘든 노력들을 하면서 또더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도 나라는 사람하고 같이 안 가는 게 맞겠다는 확신 쪽으로 기울게 되니까 우리는 헤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겠죠. 그리고 그때 나는 요또 내가 너무 아프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다고 치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추억과 그 사람이 나한테 남긴 마음에 대해서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또 그게 잘 지워지지 않아서 내가 고통스러워 할 거라고요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보자 라고 말하는 남자가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남자고 나한테 헌신했던 남자라면요 나한테 분명히 충격적이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맞지만 진짜로 대처를 잘해보고 싶다면 내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노력을 그 순간에 하지 않으려고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까 하는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시간을 가진 후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할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그 사람과 연애하는 동안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진짜로 그 사람이 나에게 원했던 것은 그 사람이 간절히 기대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지 그래서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거나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풀어줄 수 있는지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노력을 한다면 여자인 나도 요 조금은 덜 불안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좋은 방향으로 갈 테니까요 생각보다 형편없는 남자들이 많아서 시간을 갖자고 하는 말들이 여자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무책임하고 배려 없는 마음으로 여자에게 자기 편한 생각들만 전하는 그래서 시간을 갖자 라고 막 던지는 남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쓰레기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남자는요 적어도 내가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그 남자가 나에게 해 놓은 게 있다면요 어쩌면 그 남자가요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요 그래도 아직은 끈을 놓지 않아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봐주는 게그 사람의 여자친구로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마음의 방향이 아닐까요? 차라리 그렇게 믿어 보고요 그동안 못해줬던 노력들을 해줘 보고 나서 뒤통수를 맞으면요 차라리 내 감정이 더 편안하게 그 사람을 정리할 수도 있겠죠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것들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는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꼭 한번 체크해보셔서 내 마음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